50주일입니다. 125문 자, 같이 읽죠. 어,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네.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웃음> 주기도문은 그. 여섯 가지 간구예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의 그 이름, 또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렇게 후반부는 양식, 또 용서, 구원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후반부는 양식이고 또 용서, 죄사함이고 구원이니까 우리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다 맞아요 <웃음> 맞아요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은 이 여섯 가지 간구는 어, 이렇게 어,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우리들을 위한 간구가 종속되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한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나타나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면 전반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간구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곧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 나머지 후반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간구인데, 내 욕심과 이제는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목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간구. 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넷째 간구가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죠? 여기 이용할 예, 양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양식이란 말은 그 알토스 원어로 알토스예요. 뜻은 빵, 밥뭐 이런 뜻이고요. 이용할이란 말은 에피우시오스인데 생존을 위한 또는 필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 합치면 이룡할 양식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룡할 그 양식이 그 가리키는 주님이 정말 이룡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룡할 양식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는 게 중요하겠죠? 뭘 가리키는 것인가? 단지 먹어야 하는 빵과 밥인가 필요하죠. 그것만 말하는 것인가? 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의식주, 건강, 어, 직업, 돈, 결혼, 어, 그죠이 모든 것들이 이용할 그, 양식입니다. 어 모든 거예요 그냥 빵과 밥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 다 구하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은혜를 아는 자의 성도로서의 은혜를 아는 자의 하나님을 위한 필요로 이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줘야 할 것들이에요. 결혼해야죠. 결혼 살아야죠. 돈 필요하죠. 건강 있어야죠. 의식주 있어야죠. 집 있어야죠.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가시나요? 집이? 그죠? 우리 장기순 성도님, 다음 주 들어가요? 네. 이게, 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음, 이것이 무엇을 위한 필요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나 필요해요. 자, 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집이 필요한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것이냐고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오늘부터 이제 막 이런 기도가 있겠죠. 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잖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 그 믿는다는,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막 영어를 막 이렇게 꽤 맞추고 싶어가지고 I believe, <웃음> 나는 믿는다. <웃음> 나는 be plus be live, <웃음> 나는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믿는다. 나는 살아간다는 거죠. 응? 나는 그렇게 사, 살아간다는 거죠. 응? 시간 많이 걸렸어요. <웃음> 아,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그 섬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이렇게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또뭐 뭐 이렇게 돈을 또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잘 얻어 잡수시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튼 이런 모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록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내 필요, 나돈 필요해요. 나 건강 주세요.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제는 너 필요한 거 구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근데 각각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에, 정말 돈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 있는 교리에 대한 그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어, 정말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웃음>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물질적인 여유 이런 모든 것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뭔가 봉사할 때 공급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에, 삶의 목적이 내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도록 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구,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에, 이렇게 우리가 이룡할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룡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요. 이룡할 양식을 주님께서 누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은 다 우리입니다. 나의 필요가 처음부터 마지막 그 여섯 번째 간구 모두 다 나가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나 자신만의 필요로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 잘 보세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지금 이 기도를 주께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왜 이런 성경은 왜 이렇게 주님은 설명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추애굽기 16장 가보시면 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지금 이룡할 양식이라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처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이룡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룡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 이 이들이 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꼭한달 그 지난 거예요. 한 달. 한달 지났을 때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막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어 그렇게 먹, 먹여주신 겁니다. 어 그렇게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만 보여주시면 됐는데 여기 처음으로 율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율법은 아직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잖아요. 십계명은 19장에서나 출애굽기 19장에서나 십계명이니까 율법으로 주시는데 지금 율법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시죠. 율법을 너희가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보겠다. 이룡할 아,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억수로 그렇게 매일 막 넉넉히 막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보겠다. 율법. 여러분 그 신학에 와서 이 율법은 딱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 아니면 또 이웃을 정말로 너가 생각하는 자인지. 뭐로? 이룡할 양식으로 보겠대요. 이룡할 양식으로. 그잖아요 율법으로. 그걸 주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다루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레이기 19장 보세요. 구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인이라 이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양식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다 이삭을 훑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잊어버렸거든. 그냥 놔두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자 싶은 원리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지금 비같이 주시면서 네가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내가 보겠다. 그 율법은 너가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또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지 내가 보겠다. 그게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이 포커스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신약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약도 신약도 이용할 양식으로 이제 소개되어지는 것이 돌보는 거죠.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 돌보는 모습인데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많이 돌아보고 많이 더 어려운 많이 더 베푸는 자더 구제하는 자가 더 많이 심은 자고 그가 더 많이 거둔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일용할 양식이 신구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너가 지금 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쓰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기적인 너의 욕심만을 위하여 쓰, 쓰, 쓰라고 내가 이거 너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살피는 그 일에 쓰는지 내가 그게 보겠다는. 어, 돈은요, 어, 복이 아닙니다. 돈은 은사예요. 건강은 세상은 오복을 얘기하면서 건강이 뭐 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어? 돈이 은사라는 얘기는, 어, 하나님이 맡기면서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내가 보겠다. 어, 은사잖아요.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너가 너잘 먹고 너 즐겁고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걸 챙기고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 6일 날까지는 하나님이 갑절로 주고 그랬는데도 이것도 모자라서 일곱째 날에 가가지고서 또 만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돈과 건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지체들과 형제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내 건강과 나의 물질을 쓰는지 이게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예요.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죠. 이 돈이 왜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들한테 좋은 유산을 남기려고 긁어 모아요. 우리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 구해야죠. 모든 걸 구해야죠. 결혼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어, 어, 은석 집사님처럼 더 잘생기게 해달라고 또 구해야 되고 구해야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나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기죽게 하는 거 그건 아니고 내가 그 구한을 타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는. 나 자신의 피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해왔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한 나의 피로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할 정도로 따지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왔나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한테 마치 맡긴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내놓으십시오라고 기도해왔나. 어느 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겸손하게, 경건하게, 전자예요. 불경건하지만 강청하며 뻔뻔스럽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후자잖아요. 후자잖아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막 그...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지극정성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막 달라 그런 기도는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죠. 교회의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피로를 채우게 하여 하나님 주셔요. 어? 좀 비즈니스가 좀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그 음? 잡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서장론님 비즈니스 요즘 잘 됩니다. <웃음> 앞으로 더잘 됩니다. 이게. <웃음> <웃음>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면 아, 내가 지금 세상으로 마음이가 있나.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언제 한번 손댈까.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이롱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걸 펼치기 위하여 내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유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언제 이렇게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가서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그냥 좀 서운했다고 전화와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는 것저 진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는 영혼을 살리고 안타까운 이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살려내고 이죄 가운데서 싸워서 나도 살아나지만 이 거룩함을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하루의 건강을 주시면 이 하루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을 돕는 일에 제가 쓰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그래서 모세가 120에 죽을 때 기력이 다하고 뭐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않잖아요. 멀쩡하고 힘이 펄펄한데 죽잖아요. 하나님이 됐다. 할일다 했다. 하고 부르지않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주의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해 주십시오.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당당하게 하나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제가 죽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해야죠. 이래도 잘 이해가 안될것 같죠? 좀더 제가 쉽게, 그러나 아주, 직, 아주 직설적으로. 음,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다. 당첨됐다. 우리 로또가 당첨됐어요, 우리 효준 형제님. 그러면 바, 뭐가 밤새 떠오를까요? 일단 테니스 라켓 더 좋은 걸로. 그 정도 아니죠 그냥 그 집을 어디다가 지금의론 확갚다 갚고 그죠 차차그 롤스로이드 제일 좋은 거 네. 여러분 노트가 당첨됐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웃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아 정말 교회의 에 정말 도와야 할 사람, 나누고 싶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쓰고 싶다. 밤새 누구를 위해서 쓸까? 어떻게 돈을 쓸까? 밤새 집을 짓고 밤새 차를 만들고 밤새 그 응? 뭐 어디로 여행을 갈까? 그래서 우리가 로또를 안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응? 감당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할때 우리 안에서 정말 이게 어떤 필요로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도 물질도 뭐, 뭐 비즈니스도 뭐도 자녀들의 성공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내 형제와 지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고 싶은 은사로 구하고 있냐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이 네 번째 간구의 포인트라고요.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은, 야,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고 좋았어. 이런 것도 있어야지 성경에. 나를 위한 것도 있어야지. 그래, 나를 위한 것도 없어요. 나를 위한 게 아예 없어요. <웃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싫어 가지고서 그 죄를 진게 타락이고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내신 게 구원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중생, 거듭남,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사는 것이 기쁘더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주님이 이룡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은혜입니다. 어, 우리, 마태복음, 이, 그, 주님께서, 어, 어, 아이고, 본문이 안, 안적이 됐네. 그 주님께서, 그,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아, 그, 어디로 다 연결이 되냐면요. 음, 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가로치고 돼 있죠 예, 그, 그, 그,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 것으로 이용할 양식이 될까요 그 마태복음의 그 6장 그 그, 그몇 절이죠? 그 9절, 9절부터 13절에 쭉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염려하지 말아라 뭐 그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1절로 34절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여기서 어, 그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그러, 그런 말은요 어, 그래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생각 안 해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 생, 내 생각에 먼저 중심을 차지하는 생각이 중심을 차지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천부 이 모든 것에 그 공급을 주시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에 질서를 다루시고 공급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로 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불신자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 뭐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집을, 어떻게 좀더 창고를 크게 길러,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자로서 시작이 뭐가 다르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기에 생각을 두고 염려를 하는 거죠. 거기에 생각을 두고 마음의 고민들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아버지의 원함대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그 필요를 당연히 마땅히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내 삶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나? 그걸 고민하라는 거죠. 아, 큰일 났다. 지금 막그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어, 나 이제 좀 있으면 나 이게 또 해고되는 거 아니야? 조금 있습니다. 이거 또 그러면 지금 뭐 논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하고, 아,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에,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은 거 이제 한 끼로 줄이고, <웃음> 라면 먹고 뭐. 거기에 막 생각이 다 사로잡혀 가지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꼼짝달짝 못 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음그 영적인 것만을 구별해서 그게 신령한 거고 그게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아예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모든 겁니다. 무엇이 물질적이고 뭐가 뭐가 영적이에요. 다다 다 물질적인 것 안에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다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거라고 말하면서 다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린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고 그이용할 양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진짜 딱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어떤 문제이든 간에요.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그 음, 그 문제는 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배 문제, 공부의 문제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기도예요 그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8장 2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물질적 여기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지 않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문제를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성도의 특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으로 떡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단련, 연단. 그, 그 하나님의 정말 이것을 해서 내놓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8장에 가보세요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며,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조상들도 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게 복이 뭔지 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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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복이 뭐예요? 복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성 백성인 성도가 가져야 할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만나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서 만나 그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척박한 곳에 너희를 왜 끌어왔는지 아느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이말할 거야. 너희들이 이 모든 그 광야에서 도대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곳에서 있었어요. 40년을. 그런데 <웃음> 광야로 <웃음> 끝마치고 가난에 들어가 보니까 재물이 생긴 거야. 뭔가 소유가 넉넉해진 거야.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목양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는데 재산이 생기고 넉넉한 거 자식도 많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내 실력이 있었다. 너희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거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4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 너희는 나를 잊을 것이다. 너희는 교만하여서 너희에게 베푼 나를 버리고 우상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놓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모습이 뭐냐면 성도로서 가장 가져야 할 가장 큰 두려움을 번지, 덜어버려,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받는 성도가 받,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정말로 싸워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오늘 은혜를 받아놓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악이라고 합니다 강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그건 오케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살아야 고살 되는 필요한 공급이 돼야 되는 필요한 것 이룡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아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 왜안 할까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그래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필요한 거니까 왜 굳이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지금 거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알아야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피로를 받아서 더 하나님께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여기 있나요?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그 <웃음> 사무엘아 아, 사무엘상 12장에 가 보면 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쉬지 않겠다 할때그 앞에 모든 걸리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이름 나타내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힘써 간구해야 할 정말로 기도해야 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이용할 양식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요한범 6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곧 우리 같이 읽어요 48절 54절 함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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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 영생은 지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과 피는 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하시면서 양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념하여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곱째 날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겨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로서 일용할 양식을 네. 구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날마다 네.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로서 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시지만 일곱째 날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에, 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배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상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부부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뭐 우리가 만나는 대인관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때한 번이라도 예배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가는 것을 정말 목회자로서 두려워해야 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한 번이라도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을까봐 이걸 두려워해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예배가 실패되고 한번 예배 때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놓치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워요.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틀림없어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점점 어디로 가냐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점점 더 포커스하면서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의 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배를 등한시 하는 사람은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나라고 1차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예배를,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오늘, 이번 주 예배 못하면 뭐 다음 주에 또뭐 강목사가 또 설교 잘 해, 해, 해, 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예수로 채워지고 그 예수로 이 모든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고 교만하게도 여전히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다 생각하여서. 주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혹기도에왔어도 이제까지 내 가족과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와 이 형제들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그 양식을 마땅히 내 안에서 구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그 영생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일곱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날마다 날마다 영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우리 에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